엑셀에서 제목을 입력하실 때는 작업표 작성에 있는 제목을 적으시면 안됩니다. 작업표 형식에 있는 제목으로 엑셀의 제목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셀 이름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 이름은 위에 A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왼쪽에 숫자 1이 있어서 영어를 먼저 읽고 숫자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 셀의 이름은 왼쪽 상단에 보면 이름 상자라고 있는데 A1셀이라고 읽습니다. 저희가 A1셀부터 B1셀까지 범위를 씌우고 싶을 때는 지금 셀의 중간에 갖다 대니까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인데 흰색 십자가로 나오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손을 떼지 말고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는 걸 드래그라고 합니다. 드래그를 해주시면 파란색으로 설정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 버튼 누른 거를 손을 떼시면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화살표일 때는 영역 설정을 할때 씁니다. 그 다음 마우스를 테두리선에 갖다 대시면 흰색 십자가가 아니라 흰색 화살표에 까만색 십자가 화살표가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흰색 카살표에 십자가 까만색 카살표가 나오면 이동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밑에 보면 네모난 점이 있습니다. 이걸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일 때 그대로 옆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마우스 모양 세가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는 제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하실 때는 A1셀에 중앙에 갖다 대시면 흰색 십자가가 되죠. 이때 눌러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하겠습니다. J1셀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 크기에 하살표를 눌러서 20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줄을 클릭하겠습니다. 제목이 정확하게 끝이 났습니다. 똑같은 셀에 여기 보시면 A3셀의 국가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A3셀의 국가, B3셀의 관광객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쭉적어주시고 밑에 보시면 평균이 있는데 평균은 A24부터 C24까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A24부터 C24까지 드래그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도별 학계도 A25부터 A27까지 병합이 되어 있죠. 블럭 씌워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A30셀부터 J30셀까지 병합이 되어있죠. 영역 설정해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제 밑에 똑같이 블럭을 씌우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도 되지만 저희가 오른쪽 밑에 까만 점이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배웠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한 번만 내려주시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내용이랑 똑같다면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하시는 게더 속도가 빠르고 편합니다. A29부터 F29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겠습니다. 그리고 A28부터 C28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겠습니다. 그리고 H24부터 J29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실 때 여기 보면 색깔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 색깔을 보고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X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대각선 두 개를 선택해주겠습니다. 클릭 클릭하시면 됩니다. 확인 테두리선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작업할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테두리선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여기를 테두리선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번부터 23번까지의 중간에 선이 안보이죠 선이 안보이는 거는 여기서는 선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중간에 선을 클릭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위에 선은 여기 이 부분의 선이고 아랫부분의 선은 여기 평균 바로 위에 있는 이 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체크했던 해 중간에 있는 선은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선들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체크 없애주시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선들이 없어집니다. 확인 그래서 시험 제출하실 때는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세금을 계산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세금을 계산해서 밑으로 드래그 하시면 제가 선을 따로 지정 안 했는데도 선이 다 지정이 돼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선을 없애야 되니까 여기에서 클릭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 작업을 한번 더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매번 누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서식은 맨 마지막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입력이 끝났으면 전체를 블럭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미리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세금을 풀어보라고 했는데 세금은 수익 곱하기 1%입니다. 그러면 는 이라고 적어 주시고 엑셀에서 수식을 계산할 때 항상 는을 써줘서 컴퓨터한테 나는 지금 계산을 할 거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할 때는 항상 는으로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의 값을 찍어 주시고 곱하기 1% 적어 주셔도 되고 0.01 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둘다 똑같습니다. 엔터.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순 이익금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는, 수익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익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 빼기 세금이죠. 빼기, 세금 찍어주시고 그 다음 빼기 운영비이기 때문에 빼기 운영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밑으로 쭉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